지금까지 이렇게 봤을 때, 현대무용 기본기랑은 별개의 기본기인데, 어떻게 했지? 방탄소년단 지민은 이 춤을 추기 위해서 1번... 어, 봐봐, 이 달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당겨오는그 느낌도... 아,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쓱! 선 그리는 것도 바닥에서 이렇게 청 그리고 끝~ 크게 최대치 쭉 그려주면서 찍고 찍고 선선선천 최대치 최대치 최대치 최대치 정말 정확하게 우리가 수학 시간에 그러니까 컴파스 컴파스 대고 이렇게 쭈루루루 그리는 것처럼 몸으로 찍찍 찍찍 찍찍 찍찍 찍 그려주죠. 오! 자반자반 여기 자반 도는 게 아주 끝장나죠 저 자반 도는 것도 몸 각도가 꽤 괜찮아요 이렇게 자반 도는 거는 우리 사물놀이에서도 되게 많이 하고 현대무용에서도 많이 하고 이렇게 자반을 뛸때 제일 중요한 거는 축이거든요 뛰어서 그냥 휙한 바퀴 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상체가 뒤로 젖혀져야 되잖아요 몸을 일단 뒤로 젖힐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일단 뛸때 뛰면서 축을 딱 이렇게 바로 기울여서 이렇게 돌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리고 이거 진짜 배힘 오늘 복근 코어 힘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네요 코어 힘이 이 축을 지탱하는 근원이죠 충분히 플리에 굴신 밴딩 해준 다음에 이렇게 축을 잘 잡아서 점프 하면서 돌기 탕! 용수철처럼 튕겨 나오고 저 밸런스 이 밸런스 깨지지 않게 해주는 게 코어 힘입니다 아주 잘해요 몸 넘어가 있는 각도도 진짜 거의 완벽하게 잘 잡혀있어요 일자 그리 넘어갔다가 훅 방금 이렇게 숙이는 동작도 여기에서 호흡이 굉장히 좋았어요 음 펼칠 때 굉장히 빠른데 동작들이 안에 진짜 꽉꽉 채워져 있었거든요 그냥 이렇게 넋놓고 보고 있으면 너무 안에 요소가 많으니까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뭐지 뭐지? 뭐가 지나갔다 요렇게 볼수 있는 춤인데 그렇게 추다가 갑자기 한번쫙 펼쳐지면서 여기 포인트를 쾅. 집어주는 거죠. 꽝 집어주는 이런 동작들이 있는 게 안무 구성적으로는 구성을 잘한것 같고 춤으로도 쫙잘 살려 주니까 그러니까 춤이 그냥 오 이렇게 흘러가는 춤이 되지 않고 임팩트 있고 <웃음> 더더더더더더더더막 이렇게 고조될 수 있게 그런 무대를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오, 오 이거 웨이브 뭐야? <웃음> 음 방금 이렇게 놨다가 이렇게 쓸어서 잡는 거 이것도 우리 살뿌리에서 보면 살뿌리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종류가 땅에 놨다가 저런 식으로 앉아서 이렇게 다시 잡는 그런 살뿌리가 있어요 일단 이게 땅에 이렇게 천은 놨다가 다시 잡는 거고 요소가 있는 거는 어, 천 활용을 진짜 알차게 잘한것 같아요 사실, 천으로 할수 있는 게 많긴 많지만, 안 잡고 하는 것보다 많지는 않죠. 확실히, 안 잡고 하는 게 제약이 없으니까 더 멋있게 할수 있는 동작들이 많은데, 그래서 춤을 추다가 뭐 묶는다든지, 뭐 쑤셔 넣는다든지, 바닥에 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천을 잠깐 놓고, 그냥 맨몸으로 할수 있는 것도 보여주고, 다시 천을 활용하는 그런 식의 구성이 많이 보이거든요. 이게 특히 좀. 긴 호흡이 긴 무대에서 그런게 더 많이 보이는데 요 무대는 지금 1분만 치시니까 되게 짧은 무대잖아요 그런데도 천으로 할수 있는 것도 보여주고 천 놓아서 천 놓고 할수 있는 것도 보여주고 다시 천 잡아서 하는 것도 보여주고 이거면 진짜 구성을 잘한 거예요 아. 무릎 진짜 아파 어우 고 저기도 보셨죠? 발끝에서? 저게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우리 끝! 끝 활용하기! 발끝에서 플렉스 쫙한 발끝으로 밀어냈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몸으로 뭐, 타고 쑥 올라와서 그걸 다시 받고 넘어오고 어, 끝부분 활용을 되게 잘하고 강약 조절도 되게 잘한 어, 그런 진짜 매력적인 동작! 그게 방금 동작이었어요 넘기고 쓸고어 여기도 축이 굉장히 좋죠 스텝스텝 할때 스텝 방금 뒤로 올 때도 스텝스텝 스텝 할 때도 슥슥 제일 초반에 제가 얘기했던 발끝 쓸어서 쓸어서 오는 거 던지고 마지막에 아팔 내리는 것도 보세요 음 던지고 이렇게 천천히 내리는 거 굉장히 마지막까지 여운을 잘 남기고 천딱 던지고 가운데에 저렇게 이쁘게 정말 딱 이쁘게 떨어져 있잖아요 다리 사이에 던지는 거 이쁘게 던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쁘게 내가 원하는데 착지시키는 것도 쉽지 않아요 왜냐면 이거는 던지는 것까지는 내 마음대로 어떻게 모양을 또 조금 컨트롤 할수 있지만 떨어지는 거는 컨트롤 하기가 더 어렵거든요 이쁘게 잘 던지고 마무리까지 잘한게 진짜 끝까지 어, 진짜 대박인 것 같고 진짜 잘하네요 <웃음> 와 일단 진짜 박수 한번 우리 다 같이 치고 와이 무대가 지민이 처음 사용하는 거 아, 한국스러우면서도 강렬한 안무 동작 이걸로 이슈가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두 가지 모두 왜 그런 찬사를 받았는지 충분히 납득이 가는 그런 무대였고, 이게 한국무용을 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전혀 한국무용스럽지 않다? 끊김이 있다거나, 이상하다거나, 첫 날리는 게좀 부자연스럽다거나, 막 그런 부분들이 최대한 열심히 찾아보려고 노력했는데,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몸 각도 이쁘게 찍은 아까도 마지막 엔딩 무대도 그렇고 몸 각도 정말 이쁘게 잘 쓰죠 시선처리 시작부터 빡 파이어 파이어 잡아먹죠 그리고 끝 발끝 머리 끝진정 활용 이쁘게 잘 하죠 최대치 점프할 때도 그렇고 구를 때 밑에서도 그렇고 정말 어디서든지 간에 최대치 잘 이쁘게 활용하고 그리고 호흡 활용 이 무대가 특히 빛날 수 있었던 건 1,2,3도 다 좋은데 호흡이 진짜 잘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좀 tmi를 하자면 제가 지난번에 기본기 얘기를 하면서 진짜 소림사에 가가지고 3년 동안 앞마당만 쓰는 그런 재미없는 과정이 기본기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국무용에서 기본기가 이거 호흡이거든요 호흡 그리고 발레 현대무용 한국무용 다 해봤지만 기본기가 제일 재미없는 건 진짜 한국무용이었어요 안아서 호흡만 해봐 호흡하면서 팔 뒤집 감기, 감기 이런 것만 하잖아요 진짜 사람 돌아버려요 정말 호흡만 한한두 시간씩 하면 기본기 중에서 가장 사람을 짐 빠지게 만드는 거 진짜 기력이 내가 쇠해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게 만드는 건 한국무용 기본기거든요 한국무용의 시작과 끝은 호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모든 춤의 깊이가 호흡에서 나오는 거라 야, 호흡? 이게 안되면은 이 느낌을 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했지? <웃음> 어떻게 했지? 다시금 놀랍네요 진짜 천재가 맞는 것 같아 <웃음> 진짜 천재가 맞는 것 같아 이거 진짜 어떻게 했는지 정말 신기해 너무너무 신기해 또 다른 미스테리야 음. 천 날리는 거다 그냥 다 날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좀 가벼운 면을을 날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난 저거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싶으신 분들 천 날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내가 직접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 이러시면 집에서 수건 있죠 수건 우리 수건을 다쓴 다음에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세탁기로 던져보는 거예요 전 아직도 세탁기에 수건을 던질 때 이렇게 휴! 호흡으로 같이 이렇게 천 던지듯이 던져요 세탁기로 던지는데 그냥 던질 때 뭉친 상태에서 훅 던지는 거 말고 끝쪽 수건 끝쪽을 잡아 한쪽 끝 한쪽 끝귀퉁이를 잡고 슉 던져보세요 수건이 어떻게 되나 아마 수건이 이쁘게 펴져서 날아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멀리 날아가지도 못할 거야 힘빡 줘서 던질 수는 있어요 세탁기에 꼬리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잘때 이쁘게 끝까지 수건이 쫙 펼쳐져서 날아가는 광경은 보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현대무용에서는 천을 그렇게 많이 쓸 일이 없어요 또이천 쓰는 거 연습에 더해서 호흡 연습은 얼마나 더 많이 했을지 그게 아니면 진짜 타고난 천재 거나? 뭘까? 아니 진짜 이거 아무리 타고난 천재라고 해도 이거 호흡은 이거는 우리 같이 고민을 해보기로 해요 과연 방탄소년단 지민은 이 춤을 추기 위해서 1번 호흡 연습을 미친듯이 많이 했다 2번 그냥 미친듯한 천재라 남들이 하는 거 10분의 1만 해도 충분히 다할줄 아는 천재다 3번 천재기도 천재인데 진짜 잘거안 자고 먹을 거안 먹고 쉴거안쉬면서 미친듯이 연습했다 1,2,3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